엔조이 라이프 이엘입니다 네, 오늘은 농장 사기 상편입니다. 후편은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얘기하기 전부터 화가 나는데요. 제가 농장 사기를 맞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농장, 시티에 갔다가 다시 또 농장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는 뭐 사기를 맞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나는데 호주에 가기 전에 호주에 가기 전부터 검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장물이 좋을까? 어디를 가야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검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어, 웨이팅이 너무 길다 갔는데 몇달 동안 웨이팅을 하고 일을 안 주더라. 그리고 돈을 안 줬다. 그리고 세컨비자를 따야 되는데 일은 다 했는데 세컨비자가 안 됐다 그런 어, 농장들을 너무 많이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 그거를 다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세컨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컨이 되는 농장이냐 나는 무조건 세컨을 따야 된다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확실히 주는 거냐 그랬더니, 돈도 준대요. 마지막으로, 웨이팅이 있냐? 그랬더니, 아, 오자마자 오렌지 피킹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여러 번 물어봤어요. 진짜, 적어도 세네번은 물어봤어요. 근데, 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어, 당장이라도 가겠다. 해서, 네 이제 기분 좋게 갔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어, 테이블에 앉아서 그 아저씨 슈퍼바이저라는 분이 한분 계셨는데 그게 이제 통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물었던 거를 되물었었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어 괜찮다. 가능하다. 모든 게어 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어 본인이 한 말이 맞다. 그러길래 이제 어 구체적으로 돈을 지불을 해야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한달디포지시 480불이 있었고요 일주일 쉐어비가 120불이었고요 그리고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를 한 장을 줘요 그래서 그 종이가 뭐가 써있냐면 나가기 한달 전에 꼭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를 안할시디포지 480불에 대한 거는 받을 수 없다 그거를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웃음> 생각을 했죠 아뭐 여기서 88일 일을 할거고 어, 다 가능하다고 그 아저씨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컨비자를 딸거고 그 비자 따, 세컨비자를 따자마자 저는 시티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좋다 뭐 네, 사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아, 짐을 풀려고 방을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3월 달이었거든요. 갔는데 그냥 침대에 딸랑, 매트만 있는 거예요. 멜번에서는 다 있었으니까 황당하죠. 뭐 이불도 없이 자라고 하니까 베개도 없이. 그래서 뭐 농장은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K마트에 가서 거의 K마트가 있어요 친구나 뭐 여러 가지 옷가지들도 팔고 이것저것 파는 곳인데 아저씨가 이제 데려다 줘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사고 그렇게 해서 도착을 해서 어 일단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이 됐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일을 하러 갔어요. 오렌지 피킹장이 아닌 무화과 피킹장인 거예요. 아, 일단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러는 갔습니다. 갔는데, 아, 웃긴 거는 무화과도 이제 괜찮은 작물이라고, 어, 알고 있는데, 끝물인 거예요. 거의 다 끝난, 다 끝난 시점에 농장을 갔어요. 끝난 시점에 농장을 가면 그 어느 농장이나 돈이 안 됩니다. 하루 갔는데 얼마번지 아세요? 많이 벌면 20% 많이 벌면 30% 그게 하루 버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몇 시인지 아세요? 1시 1시에 끝났습니다 6시에 준비해서 나가서 1시에 끝났어요 한 도착한 게한 7시쯤 도착을 했는데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6 시간을 일을 했는데 20불, 30불 벌었습니다. 그 나무에 무화과가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어, 어디 어 있지? 어디 있지? 한 나무에 무화과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작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무화과가 어디 있지?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요 찾는 데 시간이 다가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저씨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렌지 피킹이라면서요. 어왜 무화과 피킹장에 데려갔냐 오렌지 피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아 오렌지 피킹장이 지금 오렌지가 익지를 않아서 좀 대기를 해야 된다. 한 일주일만 있으면 오렌지 피킹을 할수 있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주일? 아뭐 일주일이야 뭐 괜찮겠지,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무화과 따러 갔습니다. 근데 무화과가 이게 꽃물이니까 오늘 따면 또 내일을 딸 수가 없어요. 또 며칠을 기다리고 또 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오렌지 피킹장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오렌지 피킹장을 갔는데 그간 번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화과를 계속 땄는데 무화과 무화과 일하면서 번 돈이 일주일에 90불이에요. 890불. 근데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쉐어비가 120불. 그리고 저는 그 식비를 정말 아꼈습니다. 8, 90불 버는데 120불 나가고 그러고서는 제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산 것이 다 거의 1불짜리 잼만 3불짜리 사고 빵 1불짜리, 음료수 1불짜리 그렇게 1불짜리만 골라 골라서 위에 한 10불 정도 썼고요 그리고 통신비 30불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30불 쓰고 그리고 교통비로 5불씩 하루에 5불씩 갔으니까 주에 3, 3일만 간다 해도 주에 거의 3일이 많은 날이었어요 이틀, 3일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3일이라고 치고 15불 마트도 한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걸어서 다녔어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서 다니고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이 집부총 생활비가 175불이었습니다. 번 돈은 8 9 0불이었습니 그래서 마이너스가 85불씩 계속 주마다 나가는 거예요. 계속 85불, 85불. 그렇게 해서 한달 반이 흘렀어요. 오렌지 패킹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왜냐? 오렌지가, 오렌지 나무가 키가 너무 큰 거예요. 사다리를 들고 다니면서 피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갔는데, 그큰 빈이 있거든요. 엄청 큰 빈. 큰 빈에다가 다 넣어서 한 빈에 뭐2 30불 요렇게 버는 건데, 그한 빈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다리 올라가야 되지, 안에 나무가 크니까, 안에 들어가서 나무, 이 그 안에 있는 오렌지 다 따야 되지 그리고 막딸 수가 없어요 그 검사를 하는데 한 나무를 모든 오렌지를 다딴 후에 그 다음 나무로 갈수 있어요 그걸 검사는 해야 돼요 그래서 번 돈이 한 5,6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피킹도 매일 가지 않는 거예요 아직 안 익었다 그래서 또 며칠이 그 웨이팅에 며칠이 또 흐르고 그렇게 해서 또오렌지따딱 그렇게 한달반어떡 하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일한 날짜만 세서 그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시드니를 가야 하나? 그래도 돈은 있었으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도 생활은 되니까 시트에서 돈을 벌어야 되나? 마이너스 난걸 시트에서 채워야 되나? 그냥 세컨만 따고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어떤 아이가 한 명이었어요. 제인이라는 한국 여자애가 왔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서류에 뭐 사인해라 한달 전에 얘기를 해야지 너는 그 디포지트 받을 수 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는 농장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영어도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자마자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어 물어봤죠 어떤 농장이냐 야 가면은 같이 가자 좋은 데 있으면 그랬더니 K마트가 이제 조금만 가면 있다고 했잖아요 같은 밀두라의 K마트 옆쪽에 이태리안 컨트랙터가 하는 농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길로 간다 거기 가면은 하루에 100불 이상 벌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 어, 너가 일단 가서 진짜 100불을 벌수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도 좀 소개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그 친구는 그 다음날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너 어제 어, 100불 벌었어? 얼마 벌었어? 얘기를 물어봤더니 거기 주키니팜을 갔대요. 주키니는 이제 호박, 애호박인데 애호박팜에 가서 번 돈이 98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그래? 그러면 너무 어, 좋다. 나도 좀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어, 오래는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컨트랙터를 그럼 만나게 해달라. 같이 만나자 해서 헤이마트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아나 이래 이래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데 옮기고 싶다 어 오라고 홈케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후에 네, 한달 전에 얘기해서 디포짓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네,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아저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한달 전에 얘기 안 했으니까 디포짓 못 받아 너 사인했지? 비포지 못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지 어 그거는 알겠다 일한 돈은 줘라 이한 돈은 달라 그랬어요 자그 후속얘기 더 황당한 이 사건 아주 대판 싸우게 된 사건은 다음 주에 제가 낱낱이 밝혀 드릴 후편을 기대해 주세요. 대판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나마 이 답답한 속을 풀수 있어서 너무 후련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